어느 날 창문으로 들어온 일섭이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 신랑이 사료를 주니 계속 왔다고 해요. 목욕시켰지만 기름때가 붙어서 꼬질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쪽 귀에 피가 범벅이 돼서 들어온 걸 보고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무늬만 고양이지 행동은 강아지여서 제 고양이들과 일섭이는 무난한 합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길냥이 생활을 오래한 일섭이는 치아가 안 좋아 발치를 두번 하고 계속 힘들어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고양이들이 늘 사이가 좋아 붙어있었어요. 사람 한명 자리를 차지하던 가을이도 순했고요. 더울 때는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서 보네이도 바람을 쐬며 쉬곤 했어요. 사료 먹을 때는 온 가족이 다 모여 먹었어요. 집사 옆자리 먼저 차지해서 행복해하기도 하고요. 집사다리 먼저 차지해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기 고양이도 돌보고요. 집사도 지키고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눈떠 있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많았고요.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듯 보이기도 했고요. 이아이아이아 옥상으로 안고 데려와 내려주면 바람쐬며 무척 좋아하던 일섭이 떠나기 3일 전에 형아와 마지막 산책을 마치고 일서비는 17년의 생과 작별을 했습니다.